난 여기가 끝인 줄 알았지 여기 밑에 또 있다 <웃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오늘의 설거지 토크 게스트 해녀님이 오셨습니다 <웃음> 오늘의 설거지 양은 어할게 분야 <웃음> 이게 또 오늘 우리 혜년님이랑 루피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요리를 한상차림을 했거든요. 오늘 컨텐츠는 제가 이제 밥을 차려주고 게스트가 설거지를 하면서 토크를 하는 컨텐츠입니다. 맞아요. 오늘 잘 얻어먹었으니까 오늘 어떤 거 드셨죠? 오늘 로제 파스타 스테이크 샐러드 리코타 치즈 샐러드 피자 오늘 솔직히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저는 로제 파스타에 있는 새우가 엄청 맛있었어요 <웃음> <웃음> 파스타는 아니고 새우가 제일 맛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피자, 피자가 엄청나게 맛있었어요 <웃음> 둘때못 짜자 지금 저걸 어디다가 지금 내려놔야 되나 싶어서 지금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양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감도 안 잡혀요 나 씹어먹어 가겠어? 아니 나는 근데 늘상 설거지가 이런 타입이라 <웃음> 아니야 이거 먼저 씻고 그렇지 치우자 근데 음. 제가 이렇게 씻어도 <웃음> 네 그거 다 씻은 거예요 <웃음> 지금? 응 음, 언니가 마음에 안 들었던 <웃음> <웃음> <안 듣던 날. 웃음> 거품이 없을까? 없어요. 왜? 어, 내가 한번더말는 설거지 토크의 문제점은 여기 집주인이 마음에 안들거야 아마. 설거지 <웃음> 아니 나는 진짜 많이 헹구는 편이라서 강박근념이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옛날 행여 어머님 그예중이좀 진짜 재밌었는데. 혜야라 혜야 어머니 어디막 다니면서 얘기한 거 얘기해 주시면 우리 되세요. 엄마의 명언이 참 많았죠 맞아. 목욕탕 얘기때 제일 재밌어 목욕탕에 갔는데 하루는 엄마가 야수가저 아가씨 온거 봐봐 저 봐봐 저거 봐봐. 아, 둘이 나온 것저 <웃음> 봐봐 그래서 내가 아 엄마가 너무 다 그렇게 쳐다보지만 부끄럽다 그면서 살짝 돌아봤더니 왜저 여자 왜? 아유 피부도 곱고 남편한테 사랑받겠네. <웃음> 남편한테 사랑받겠네. 네. 아니, 태현님도 진짜 피부가 하얀데, 태현님, 어머님이 피부가 정말 하얗어요. 네. 그래가지고, 동생도 하얗고, 엄마 닮아서 피부, 맞아. 맞아요. 음. 저, 저는 정말 피부 까맸으면은 정말. 거들떡고도 못하게 생겼을걸요 <웃음> 아니야 해냈게 지금 루피님도 열심히 구해서 버너를 <웃음> 닦고 있는데 <웃음> <웃음> 저 우유가 어, 저번에 콘스프 할때 흘러 넘쳐서 그게 버너밑으로 들어갔나봐요 지금 <웃음> 버너를 열심히 닦고 계십니다 이런거 괜찮다 요리해주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네, 제가 우려돼서 하는 말인데 네 설거지 토크 이거 1회만 하고 없어질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왠지 나만 하고 없어지면 나 억울할 거 같아 <웃음> 아니야 내 생각에는 최소 이제 3회는 갈거 같아 이거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야 어, 2회도 가고 3회도 가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 반응이 해봐 이녀야 네 봐봐 너 응, 너 했어. 응. 그 다음에 대도님이 해. 응. 그다음에 누피가 해. 어, 끝이야? <웃음> <웃음> 아니, 그 다음은 누가 될까? 수인님 보고 계신가요? <웃음> 아니 근데 수인님 멀잖아. 수인님, 찾아가는 서비스. 정말 바쁘신 거 아는데 <웃음> <웃음> 하루 어떻게 좀. 수인님 <웃음> 오시면안돼 친다. <웃음> <더짓다. 웃음> 안동사람한테 안동찜닭을 해봅니다. 컨텐츠해야되는데 음. 아니 근데 생각해봐. 너 했지? 대도님 했지? 누피 했지? 이제 순서가 누가 될까? 음. 너 이제 자주 우리집에 올거 아니야? 음. 음. 그치? 또 저라고요? <웃음> 편집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편야 재미없는 토크 어떻게 재밌게 만들까? <웃음> 아, 저내 토크가 약간 꿀로잼 <웃음>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윤뎅 방송 재미 없는데 계속 보게됨. <웃음> 꿀로잼. <웃음> 노잼은 노잼인데 꿀로잼인데 꿀로 어. 핵노잼이 아니라 꿀로잼 그것 때문에 우리 편집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재미있게 살려될까 싶어서 아 이따가 대들님 오면 뭐해먹어야 되지? 갈비찜? 헉! 갈비찜? 응 갈비찜 먹고 갈래? 우와 갈비찜 먹고 택시 타고까 우와 고기는 잘 만지네요, 손으로. 응. 그냥 살아있는 거를 못해. 생물. 응. 막뭐 새우, 게 이런 거있잖 여러분들 댓글에 생물. <웃음> <웃음> 생물 요리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너를 들드는 거지. 이런 거 댓글로 다세요. 그래야 언니가 <웃음> 요리, 요리할 <웃음> <웃음> 때좀 약간 재밌지. 아니야 그런 거 진짜 좀 어려운 거 같아 대도님도 못하실 겁니다. 이거 거품 치는안 고기고기 이렇게 하면 와. 아하 거참 이젠 생각데네 <웃음> 다시 해야 돼. <웃음> <웃음> 어? <웃음> 대두님 <대등이 웃음> 오셨요 <대등이 웃음> 다녀오셨습니까? 네. 안녕 <웃음> 수고했어요. <웃음> 뭐 만드니? 갈비찜. 갈비찜? 응. 갈비찜도 만들지 아니? 아니 안 해봤다. <웃음> 아, 그래. <웃음> <웃음> 오늘의 밥상 빨리 먹자 고등어 네. 갈비찜 갈비찜이야 네. 위에 옻을 하는 거 있어서 달걀 밑반찬. 김치 밑반찬 끝